은평의 가치를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 6호선 세절력이 환승 초역세권으로 확 바뀝니다. 서울대에서 시작해 여의도 신촌을 거쳐 충암초 응암오거리를 지나 세절력까지 서부경전철이 만들어지고 서부선과 직결되어 고향시청까지 이어지는 고향선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세전력이 세계 노선의 환승력으로 바뀌고 세전력과 응하어거리가 초역세권으로 살아납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부경전철 최신구통DB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확정 발표되면 서부경전철 착공이 이제 가시화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달라지는 재래시장 새로운 상권이 생깁니다. 가고 싶은 신사응암 은평으로 거듭납니다. DMC역에 광역복합환선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은평이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합니다. 수색역세권 개발 오래 기다리셨죠? 중심 상업지구와 역을 이어 초대형 교통상권 중점지역을 만들고 각 지구를 대형 쇼핑몰로 지하를 통해 연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세전력환성 초역세권화 수색역세권 개발 본격화, 상권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은평, 더 새로운 은평, 음평, 은평시대가 열립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박주민, 일 잘하는 국회의원 박주민, 이제는 은평시대, 주민의 힘으로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